활기차게 아침을 보낼 수 있게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정말이요 한한달 정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선생님 네. 저번에 오시고 너무 오랫동안 못본것 같아요 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웃음> 제가 첫 방송 때 너무 정신없이 한것 같아서 다시 불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요 민제이제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트 한눈에 네. 봐도 너무 이쁜데요? 감사합니다. 두 눈에 봐도 예뻐요. 아, 맞습니다. <웃음> 어, 아무래도 여름이라서 조금 화려한 아트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핑크색 이용한 방울방울 네. 방울, 마블 아트랑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파란색 계열 사용해서 네. 어, 포치색 사탕가루와 꾸깃꾸깃을 이용한 마블 이렇게 보여드릴 아,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포치 타면 파우더가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파우더는 포치를 따라올 데가 없죠.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파우더를 이용해서 그 간단한 투톤 그라데이션 네. 하는 거 어, 저희 포치 에듀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법.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포치 유리 스톤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요거 붙이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광주 박람회 때 포치 파우더하고 유리 스톤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자랑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 네. 저희 사장님한테 통보를 했어요. 지금 이 아트도 중요하지만 나는 포. 유리스톤 이용해서 이거 붙이는 걸 내가 보여드리겠다 <웃음>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 네네. 포츠시 이벤트가 없기로 유명하지 않나요? 아. 근데 거의 뭐 굉장히 처음은 아니겠지만 네. 따라잡기 이벤트 같은 걸 하신다라고 제가 입수했습니다 정보를 네 맞습니다 네. 이거 공, 아, 미리 말해주세요. <웃음> 야, 중간에 그럼 한번 공지하는 걸로 하죠. 네, 네 자세한 거는 공지 띄우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꼭 많이 보셨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에 제가 이방당을 미리 좀 풀어보았습니다. <웃음> <웃음> 중간에 이벤트 있으니까 어디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나가면 안 돼요. 맞아요. <웃음> 자, 제가 보여드릴 아트가요.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굉장히 빠르고 간단한 거. 어, 네. 네 그런 거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요거 요고, 요고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어, 사탕가루 요즘 되게 많이 구매들을 하셔가지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요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그냥 가득 발라서 그렇게 표현만 해주셔도 너무 예쁘지만 네. 네. 사탕가루를 이용해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되게 깊이 있고 오묘한 아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쉽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소리가 안 난다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이고야 어떡하니. 어 그래서 인스타로 많이 넘어오신 것 같은데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튜브 연결되면 바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는 진행하면 되나요? 어 네. 네. 조금만 천천히 진행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손 느린 게손 느린 걸로 합정해서 소문이 났어요. 아. <웃음> 느리게 진행 매우 가능합니다. 일단 네. 저는 시럽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네네. 사용하시는 컬러는 뭐 굳이 뭐 핑크 계열이라면 아무 브랜드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베이스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명감 있게 저는 원콧만 바를 거예요. 아... 네, 브랜드에 따라서 발색이 너무 연하다 네네. 싶으시면 초코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투명한 시럽컬러만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점 유튜브에 공지 한번만 띄워주세요 아요 소리가 안나서 어떡하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고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쓰자면 제가 바른 시럽컬러는 여기 다이아몬드젤 코코인데요 네. 시럽컬러거든요 번호는 보이실까요? 이렇게 번호가 네 저는 이 컬러를 진짜 애용하고 있어요 네네드리는 이유가 이 컬러를 베이스로 바르시고 광채 파우더 1번 발라주시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영롱한 네일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걸로 포칫 에듀가 됐거든요 아 진짜요? <웃음> 네 정말 영롱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네네네. 제가 인스타 DM을 안하는데도 한번 확인하면 어떤 거 쓰셨어요? 베이스 뭐 바르셨어요? 아 엄청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용 아 단독으로 바르셔도 예쁜데 네? 광채 파우더랑 매칭하면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웨딩 아 네? 네일로도 괜찮고요. 네? 오피스 네일로도 괜찮고 근데 아시죠? 광채 네일 1번이 약간 보랏빛 도는 파우더인데 그거는 음 저희 포치대서만 표현이 가능한 컬러랑 질감이라고 보시면 아, 돼요 그리고 지금 번호를 못 봤다고 어, 아, 보나요? 번호가 GCC077번이에요 77번 네. 77번입니다 여러분 77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방송할 때 그냥 컬러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보여드리고 그냥 팔레트에 덜어서 그냥 썼거든요 아, 네. 그랬더니 아시는 이제 막 선생님들이 너 혼자만 쓰냐? 아, <웃음> 아, 그래서 오늘은 안좀 알려주냐? 보여준 네, 쪽으로 네다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저 아트할 때 있어서 같이 매칭하면 좋을 것 같은 거는 간간히 빠르게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코치는 항상 보이도록 <웃음> 지금 여기 나 아, 제가 지금 제품들이 네. 이번 아트에 쓸 재료예요 아 오늘 아트예요? 네, 정말 간단하죠 이거밖에 없어요 아, 네. 아 이렇게 적은 재료로도 충분히 저렇게 이쁜 아트가 나오는군요 그렇구요 적게 써서 극대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아 효율성 있게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인스타에 계신 여러분 지금 유튜브 마이크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지금 금방 고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은 인스타로 넘어오셔서 인스타 라이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수수로막 <웃음> 이렇게.. 유튜브.. <웃음> 이렇게 원코드 들어간 상태에서요 네. 이제 사탕가루를 올려 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탕가루가 아무래도 입자가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블리터 제품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정력과 두께감을 동시에 줄수 있는 제품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는게 작업하시기에 훨씬 편하시거든요. 음... 나중에 샌딩을 가볍게 치실 때도 산타가루 너무 갈지 않고 마무리도 스무스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하는 제품이 미스 블라썸의 볼륨젤입니다. 아... 제가 아트할 때 쓰는 네네. 제품들이 삼총사가 있는데요. 클리어는 캐더크 클리어젤 그리고 파츠 고정이나 뭐 마무리할 때는 크레이지 탑 그라시아 제펜네 띠칸 타입이랑 요거 요거 세 개는 제가 꼭 써요 이거 세개 단종시키면 본사 찾아가서 항의할 거예요 <웃음> <웃음> 자 볼륨젤을 떠서 펴발라 주시면 되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제형이 굉장히 띡한데 네. 얘가 굉장히 큰 장점이 레벨링이 돼요 아 그래서 발라도 쓱쓱 발라도요 알아서 레벨링이 되기 때문에 아트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사탕가루를 찹찹 올릴 건데 네. 얘는 웅덩이로 올리는 것보다는 밑에 베이스로 은은하게 빛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펜셋으로 하나씩 골라서 올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좋은 이제 네. 내가 원하는 걸딱 골라서 쓰는 게 맞죠? 어 그러셔도 되고요. 네네. 막어막 어, 너무 막 구김이 하나도 없고 막 반듯반듯하게 골라서 쓰겠다라고 해서 심한 너무 수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 위에 네네. 이제 어 물방울 모양의 이제 이렇게 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언뜻 언뜻 보이는 게 저는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표면만 너무 뾰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면 샌딩할 때 너무 수고스러운 과정이 발생하니까요. 아, 네네. 이렇게 살짝만 눌러서 표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볼륨젤의 장점이 또 나오는데 흐물흐물한 타입의 젤을 쓰게 될 경우에 얘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서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볼륨젤 같은 경우는 딱 잡아주는 고정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몇 대각만 바르고 큐어를 해도 냉딩할때 네. 수고스러운 과정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아 네. 여기한 구석에 하나 더 올려볼게요 네아 지금 그 유튜브에서 계속 어, 아, 계신데 돼요? 제가 어떻게 좀 수화로 수화 수화 가능하겠습니까? 아. <웃음> 실시간 채팅 <세팅> 가능하겠습니까? <웃음> 사랑합니다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저산 표현 알아요? 수화로 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어떤 거요? 그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아, 아. <웃음> 하면 그게 <네네>. 산이더라고요. <웃음> 실제로 보여드릴 뻔했네요. <웃음> 아, 네. 네, <웃음>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네. 제가 광주 박람회 가서 시연을 했을 때이 아트를 한번 시연을 선생님께 해드렸거든요 근데 팁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했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사진은 너무 찍고 싶었는데 너무 네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미처 못 찍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지금도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쉬워서요 아쉽네요 네, 정말 네. 이렇게 큐어하고 나오면 가볍게 오버레이를 할건데요 네. 오버레이 너무 매끈하고 도톰하게 안해주셔도 안 돼요 음. 왜냐면 이 위에 가볍게 샌딩이 들어가고 네네. 물방울 모양처럼 아트가 들어가고 위에 또 꾸깃꾸깃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한두번 정도 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너무 매끈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샌딩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미경화 남는 클리어델 보다는 미경화가 남지 않은 논와이프 타입의 지금 클리어델을 쓰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크레이지탑 통에 들은 띡 타입이 있다면 요거는 병에 들은 거거든요? 네 요거 지금 사용해서 바르고 있어요 아... 미경화가 남게 되면은 미경화 닦아내고 샌딩을 해야 되잖아요 네아 그러면 또 과정이... 나더 늘어나니까 모든 선생님이 그렇지만 저는 복잡스러운 과정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간단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퀄리티가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아트를 선호하시네요 네, 네.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면 샌딩이 들어가고 아트가 들어갈 건데요 네. 제가 팔레트에 컬러를 조금 짜봤어요 미리 원하시는 컬러로 하셔도 되는데 제일 위에 화이트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밑에 들어가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 컬러를 너무 연한 컬러보다는 컬러감이 좀 있는 걸로 음. 하셨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제가 파스텔 컬러로도 해보고 했는데 잘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클레저를 섞어서 한번 연하게 농도 조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한 컬러를 하셔야 컬러감이 나오면서 어느정도 내가 의도했던 그런 색감이 나오더라고요자이 음. 상태에서 이렇게 샌드 처리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만 안쪽으로.. 어, 어? <웃음> 네 감사합니다 샌딩 처리하는 것도 보여드려나 고민했어요 아 <웃음> 그냥 <웃음> 하면 되는데 뭐. 그래도 빈 화면보단 <웃음> 나을까요아 그럼요 제가 방송 초짜라서요 제가 잘 알지 를 못합니다 그 컬러를 풀어줄 때 네. 저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알코올 사용해서 많이 풀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꼭젤 클리너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는게 컬러들끼리 이렇게 뭉친다 그래야 되나? 네네. 그런 거 없이 잘 풀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알콜보다는 꼭젤 클리너를 사용해서 네, 그리고 지금 네. 유튜브에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다들. 여러분 소리가 드디어 나기 시작했어요. 반갑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어, 시럽 컬러 베이스 핑크 계열이나 연보라 계열로 원콧 얇게 깔아주신 다음에 네. 볼륨 젤 이용해서 얇게 도포하시고 사탕가루 위에 올린 다음에 오버레이 얇게 하고요. 샌딩 처리까지 했습니다. 네. 진전한 아,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젤 클리너를 이용해서 컬러를 가볍게 풀어줄 거예요. 붓에 조금 머금게, 네. 이렇게 농도는좀 옅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어, 구도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느낌 가운데로 그냥 한번 찍어주세요. 아, 느낌 가는 데로 네. 삘이죠. 그런 다음에 남은 브러쉬를 좀 닦아내신 다음에요. 네. 젤 클리너를 다시 한번 적셔주세요. 그리고 티슈에 살짝 한 번만 찍어서 너무 많은 양이 묻어나지 않도록 한번양 조절을 하신 다음에 네. 그 위에 한번 찍어서 위에 지금 붙어있는 컬러와 젤 클리너를 흡수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 어렵지 않죠? 신기합그 포인트는 양 조절이에요. 아, 네. 양 조절 신하다 네. 그런 다음에 붙 한번 가볍게 세척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컬러를 풀어주세요. 네. 여기서 젤 클리너의 양이 너무 적게 되면 은요제 생각에는 조금 약간 건더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농도가 맑은 느낌이 안 나서요. 저는 좀 넉넉하게 젤 클리너를 묻혀서 아. 풀어줬고요. 네. 자, 이렇게 적신 다음에 또한번 찍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얼굴이 살짝 나오는데 <웃음> 어! 제 얼굴이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웃음> 그리고 인스타 여러분 한 번만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유튜브에서 소리가 안나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유튜브 고쳐가지고 이제 소리가 나니까 다시 좋은 화질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젤 클리너를 다시 남아 있는 컬러들을 살짝 씻어낸 다음에요. 네. 티슈에 가볍게 한 번만 찍어서 많은 양의 젤 클리너를 닦아내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붓으로 찍어서 아 이렇게 좀 점점 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주변 포인트에 살짝 네. 물방울처럼 살짝 테두리가. 지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젤 클리너를 묻힌 브러쉬로 한번 닦아내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직 큐어는 하지 않았어요. 네. 다시. 젤 클리너를 묻힌 브러쉬로 컬러를 충분히 풀어주신 다음에요. 브러쉬의 넓은 면적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주고 네. 그런 다음에 젤 클리너로 남아있는 브러쉬를 한번 세척을 하시고 네. 젤 클리너를 한번 닦아서 살짝만 티슈에 찍어서 남아있는 젤 클리너를 반 정도만 흡수를 시켜주시고요. 네. 위에 중간에 다시 한번 터치가 들어가서 흡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네요. 어, 정말 젤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 아트를 하면은 저도 너무 신기해요. 어, 지금 인스타에서 질문 올라는데 네. 수채화 제품 안 쓰고 수채화 효과인 거네요. 그렇죠. 아, 그 네. 요즘에 마블이나 수채화 느낌 많이 낼수 있게 제품들이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사용하셔서 쉽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젤클리너 이용해서 풀어서 어, 사용해 주셔도 그만의 좀 재밌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화이트 올라가기 전에 한번 큐어 할 거예요. 여기서 컬러들끼리 서로 겹치지 않게 제가 이렇게 발랐거든요. 아무래도 겹치게 되면 퍼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큐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선한 번만 그러면 네. 지금 소리가 나니까 아까 전에 한번 공지해 주셨는데 아 다시 아까 전에 했던 거 네. 어, 순서만 좀 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 시럽컬러로 네.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세요. 네. 시럽컬러는 뭐 원하시는 컬러를 깔아주시면 돼요. 데 저는 오늘 핑크 계열이기 때문에 핑크 계열이나 연보라 계열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시럽컬러가 많이 옅은 컬러라면 투코까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좀 색감이 있는 시럽컬러라면 원컷으로 충분하시고요. 네. 어, 큐어하신 다음에 틱한 농도의 클리어 젤이나 아니면 볼륨 젤 등을 이용해서 얇게 도포하시고 사탕 가루를 올려주세요. 너무 꽉 채우지 않고 좀 뜸은 뜸은하게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네네. 그런 다음에 얇게 오버레이 하신 후에. 네네. 샌딩을 음. 해주세요. 샌딩을. 네, 그런 다음에 사용하시는 컬러에다가 젤 클리너를 이용해서 충분히 풀어주신 다음에요. 네. 물방울 찍듯이 뭐 여러 붓터치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씩 찍어주시고 네. 컬러를 씻어낸 젤 클리너를 묻혀서 네. 다시 한번 컬러를 흡수시키는 것처럼 흡수시키는 그렇게 하면 이제 테두리만 이렇게 생기고, 테두리만 생기고 중간에는 컬러가 좀 흡수가 돼서 물방울 느낌, 수채화 물방울 아, 느낌으로 네, 네.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큐어를 해서 아, 나온 상태고요. 아, 진짜 신기하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컬러감을 좀, 그러니까 입체감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요. 네네. 얇게 클리어 젤을 한번 다시 바를 거예요. 오, 너무 그니까 앞서서 했던 오버레이가 너무 두꺼워졌다거나 네. 어,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요 과정 생략하시고 이 위에 바로 화이트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깊이감을 연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볍게 클리어데를 발라서 오버레이를 했습니다 좀 레이어드 된 느낌이 나게끔 아트를 만들면 손님들도 뭔가 되게 있어보이는 아트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뭔가 정성을 많이 들여서 깊이 있게 연출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큐어 하신 다음에 가볍게 샌딩 처리 해주시면 돼요. 너무 샌딩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 얇게 오버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간혹 밑에 발랐던 화체와 마물이 지워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얇게, 대충만 샌딩 처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얘네들이랑 했던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젤 클리너를 묻힌 브러쉬를 가지고 컬러를 풀어줄게요. 네. 좀 컬러가 섞인다고 해도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좀 찍어내서 좀 덜어내는, 흡수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컬러감이 너무 세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음 자,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찍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얘네들 사이의 경계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 그리고 원하시는 쪽으로 찍어주신 다음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붓에 헹궈서 컬러를 좀 덜어내신 다음에 반 정도만 찍어서 반만 흡수시켜주시고 네 똑같은 방식으로 중간을 한번 살짝 컬러 흡수시켜주신다는 느낌으로 닦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응용하시면 그 수채화 꽃이라던가 네. 그런 또는 우주 마블 같은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주먹는 네. 오케이. 네, 그리 질문이 라왔는데 네. 사탕가루 쓰신 거몇 네. 번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사탕가루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탕가루 중에 화이트 계열로 보이는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약간 푸른빛이 도늘고요. 하나는 핑크빛이 도는데 저는 핑크빛이 도는 이 사탕가루로. 네네. 네, 네. 시술을 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바탕이 핑크빛이 돌기 때문에 핑크빛을 했고요. 만약에 하늘 시럽으로 하늘빛 나게 좀 연출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하늘색 시럽 바르신 다음에 하늘색 사탕가루를 뿌려주셔도 굉장히 괜찮겠죠. 네. 그 사탕가루가요. 그 레이어드를 했을 경우에 컬러감이 진하게 올라오는데요 한겹씩한겹씩 개씩 한 개씩 핀셋으로 올렸을 경우에 은은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컬러의 사탕가루로 올리신다 해도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두께만 얇게만 해주신다면 얇게만. 네, 전혀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큐어까지 됐고요 위에 어... 이제 꾸깃꾸깃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클리어 젤로 아주 얇게 발라줄게요. 레이어드가 몇번 들어갔기 때문에 두께감을 충분히 있게 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트가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붓에 그냥 묻히는 둥, 많은 둥 해서. 네. 자, 가볍게 전체적으로 쓸어주신 다음에. 꾸깃꾸깃 제품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콧바람 센 분들은 막다 날아가거든요. 아. 어제도 시술하다가 네네. 에어컨 바람에 막 풀풀 날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청소하시는 분 많이 힘들었겠네요.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 네? 네? 네? <웃음> 아이고 사장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웃음> 아 너무 솔직하신 거에요? 분이십니다 진짜.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음> 제가 진짜 몰라서 그냥 진짜 아 힘드셨겠네요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고 아니고 지금 <웃음> 지금 이 순간 또구기구 흘렸어요. <웃음> 아 왕까무 이따가 아, 다두서갈 거예요. <웃음> 자, 제가 애정하는 시크릿 아이템 이쑤시개 나왔습니다. 네. 이쑤시개를 가볍게 클리어 젤 끝에만 묻혀 주신 다음에 꾸기꾸기 사용해서요. 빈부분이라던가좀 채우고 싶은 부분 위에 톡톡 올려서 펴주시면 돼요. 네. 네. 핀셋 이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클리어 젤이 붓기 때문에 좀 끈적임이 남아서 한번 닦아줘야 한다는 또 수고스러움이 발생하잖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고스러운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쑤시개로 한번 쓰고 이쑤시개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꾸깃꾸깃 넣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넣을 경우에 사탕가루 얘가 너무 가려질 수 있으니까요 네. 얘는 정말 조미료 느낌으로, 조미료 느낌으로. 네. 감질맛 나게 톡톡 올려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떨어진 거좀 줄고 썼어요 <웃음> 정전기가 너무 심하게 나네요. 정전기가요? 네. 제 머리에서요? 아, 아니그아니라 정전기가, 정전기가 나면 자꾸 카메라 이제 네. 마이크가 자꾸 지 오류가 나거든요. 음. 아. 리고 아, 제가 그렇게 무이 건조한 사람이 아닌데. 아, 저도 그렇지 아. 않은데. 네. 물이 음. 건조한 사람이 아닌데 건조해서 정전기가 나는 건가요? 아. 그 여기서 저, 여기까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촉촉한 사람이 될까요? 미스트를 뿌려야 되나? <웃음> <웃음> 자꾸 끊어져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 죄송해요. 제가, 제가 어떻게... 제가 물이라도 묻히고 올까요, 그러면? 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자, 이렇게 사탕가루... 올, 아니, 사탕가루... 죄송해요. 꾸기 깃기깃 올린 네. 다음에 큐어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쑤시개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게요. 끝을 뾰족하기 때문에 펴면서 시술을 할 수가 있 그럴 경우에 뾰족하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샌딩을 음.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굉장히 쉽게 그냥 쓰고 버리시면 되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다이소 가셔서 이수 시에꼭 사세요. 그리고 지금 공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렉이. 네. 저희 포치시 이벤트가 없기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웃음> 제품의 품질 하나로 승부를 보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사장님께서 그 정말 큰 마음을 먹으시고 네. 방송 중에 제가 하는 아트를 따라해서 그 올려주시면 인스타에 네, 네,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호시색 가장 핫한 아이템들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좀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방송 중에 화면을 이제 따, 아, 보고 따라 하셔서 이제 그 다른 아트를 올려주시면은 이제 상품으로 사탕가루, 랜덤으로 3개, 진입으로 3번, 3번, 포치스톤, 랜덤으로 3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어, 푹 바람 때문에 꾸깃꾸신 날아갔어요 <웃음> <웃음> 사탕가루가 총 이렇게 12가지 컬러가 나와 있습니다. 컬러는요? 다안 들어오죠. 네. 네.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들어오면 충분한 네. 되게 샵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컬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아, 그런 것 네. 네. 네. 어떤 건안 사기에는 굉장히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이다 보니까 요렇게 다섯 가지 컬러를 진짜 제일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진짜 어. 색깔들이 아, 네. 이렇게 좀 어... 강하면서도 절대 촌스러운 색깔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요. 특히 녹색 같은 경우는 색감이 좀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녹색 엄청 좋아하시는데 안그런 분들은 녹색 안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핑크색처럼 두루두루 좋아하시는 컬러가 아니라서 네. 그런데 얘 사용해서 대리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예를 음. 사용해서 마블을 한다던가 이럴 때좀 이렇게 얹어 주시면 진짜 너무 영롱하고 음. 너무 예뻐요. 아. 제가 잡지 아트에 그 지난달에 녹색 계열의 컬러가 있어서 예를 네. 사용해서 마블을 했었는데 너무 예쁘다고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제자랑인가요? <웃음> <웃음> 사탕가루 자랑했는데요. <웃음> 역시 <사탕가루입니다. 웃음> 자, 요런 사탕가루. 자, 이런 사탕가루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후칫의 미러 파우더. 진이 블루예요. 진이 블루 1번, 2번, 3번인데 저희 이벤트 할 때는 3번 처음에서 선물로 드린다고 3번. 합니다. 이따가 3번 이용해서 제가 투톤 그라데이션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3번. 그리고 또 뭐였죠? 그리고. 스톤이요. 아 스톤. 아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자 스톤 보이시나요? 와 대박. 제가 되게 악기는 자주 쓰는 샵에서 자주 쓰는 것만 붙여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유리 스톤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름에 쓰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들로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이 스완은 아닙니다. 스완은 아니고 유리 스톤인데요. 네. 깊이감이라던가 반짝임이라던가 이런게 스와에 결고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해요 훨씬 이쁜 것 같아요 네, 가격도 굉장히 가성비 좋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 꽃 모양 꽃잎 모양 사용한 그 스톤 모아서 아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거 네. 할때 아무래도 가격 재료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럴 네. 때 이런 유리 스톤 사용하시면 아 네, 손님들도 행복하고 시술자도 그쵸?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손에 한 것도 저희 그 지니블루 그 1번 사용해서 울트라맨이랑 투톤 그라데이션 하고요. 위에 요포치 유리스톤, 유리스톤. 요 컬러 사용했거든요. 네네네. 이 컬러가 페리도트 쉬머라고 연두 빛이랑 파란 빛이랑 약간 이런 빛으로 쉬머 느낌으로 도는 거라서 솔직히 녹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파란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발랐는데 그냥 어? 스톤도 그라데이션 스톤이에요? 라고 여쭤보셨을 정도로 되게 매칭이 좋아요 제가 손이 너무 못생겼는데 제이 못생긴 손도 되게 예뻐 보일 수있거든요네 아. 해주는 얘도 유리 스톤입니다 요걸 아. 다섯 개를 모아서 꽃잎 모양으로 하면 정말 요즘에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한 아, 그러겠네요 네, 진짜 꽃잎 스톤 연출하실 수 있어요 정말 블링블링합니다 여러분 아, 아, 또 자랑하고 중에... 싶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자연광도 아니에요. 자연광도 아닌데 이렇게 반짝이는 거 보면 밖에서 보면 얼마나 이쁘대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좀 소리로 <웃음> 그런데 지금 에어컨은 잠깐만 이러는 거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어, 입고 있었던 아트로 네. 다시 돌아와서요. 자, 꾸기꾸기까지 발라서 큐어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상태 보시면 표면이 아 그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이쑤시개 사용해서 얇게 펴주면서 꾸깃꾸깃 또 올렸고요. 그리고 얇게 오버레이도 화이트 바르기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서 뭐 표면이 맨질맨질 하시다면 사용 후 마무리하시는 탑젤로 바로 마무리해주셔도 되고요. 네. 아, 나는 조금 울퉁불퉁한 표면감이 좀 느껴진다고 라 생각되시면 가볍게 오버레이나 샌딩 처리해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탑젤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정말 손에 해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아트로도 예쁘지만, 손으로 했을 때 진짜 너무 예쁜 아트여가지고, 저 요즘에 얘로 샵 매치로 올리는 효자도를 하고 <웃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큐어를 해주시면 이 아트는 완성이 되는 거고요 아, 벌써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최대한 중간에 제품 자랑도 하고, 네, 그죠 네, 이벤트 하는 상품도 보여드리고, 포치 스톤 자랑도 하고, 했는데도 되게 일찍 끝났어요. 네, 맞아요. 진짜 마음 먹고 하면은... 하면? 마음 먹고 하면 5분 컷이죠. 아, 그 정도인가요? 네. 5분 컷입니다. 저는 그 물편, 물방울 표현하는 거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했는데, 정말 금방 끝나는? 아체예요 솔직히 얘가 정교하게 라인이 들어간다던가 뭐 칼같은 뭐 표면 정리가 완벽해야 된다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깊이감도 좀 느껴질 수 있고요. 그러면 되게 정성들여서 있어보이는 아트가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트는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아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아트도 굉장히 스피드하게 끝낼 수 있는 하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아트예요 여름에는 파란색과 그쵸. 마블이죠 맞습니다. 대리석이죠 맞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어, 울트라맨 파우더랑 지니 블루 3번 이용해서 투톤 그라데이션 네. 들어갔고요 위에 포치 유리 스톤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사탕 가루하고요 꾸깃꾸깃 아까는 로즈 골드 색이었고요 지금은 골드 색을 쓸 거예요 얘네들 사용해서 마블 데리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베이스를 화이트 시럽으로 얇게 한번 깔거예요 네. 그래야 풀어준 컬러감 색감이 여러 번 칠하지 않아도 발색이 나오기 때문에 시럽 컬러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제품은 컬러감이 진하게 올라오는 시럽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토콧을 할 거예요. 네, 시럽컬러 중에서 컬러감이 좀 올라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원콧만 하셔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위에 네. 컬러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 발색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네. 컬러 저는 투콧 했고요, 큐어 하겠습니다. 큐어 하는 동안 사용할 컬러 덜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어, 사용하시는 제품 중에 가장 어두운 네이비가 네. 있으시면 그거를 좀 덜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세하게 펄이 들어간 컬러를 쓸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펄감이 진하게 올라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색감이 다크해서 네. <웃음> 색감이 다크해서 거의 네.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를 좀 덜어놨고요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인가요? 아, 그, 그, 그, 아 근데 그랬습니다. 진짜 눈으로 보기에는 약간 블랙으로 느낌. 보이죠? 아니 아니 그 카메라로 볼 때는 약간 블랙으로 보이는데 그쵸 네.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블루 느낌의 시력 컬러 들어서 좀 사용해 볼게요. 네. 이두 가지 컬러만 사용해서 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사탕가루. 사탕가루. 네, 사탕가루 사용할 건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사탕가루 하늘색있죠 하늘색, 있죠? 하늘색 네. 사용할 거거든요. 하늘색. 네, 하늘색 그리고 여기서. 저는 너무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따로 말씀도 안 드리는 두 제품이 있어요. 유리톡톡이랑 오로라 공주. 얘네들은 어떤 아트를 하든지 저는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요. 유리톡톡은 색깔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난사 글리터예요. 빛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은 다른데 어, 얘를 뭐 정확하게 이 컬러를 써야지 이 아트가 나와. 건 아니거든요. 음 오묘하게 그냥 본인의 선생님 취향껏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네 저는 아, 카메라에 잘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보라 핑크빛이 도는 보라 핑크. 네 유리톡톡 쓸 거예요. 한번 내 어, 네, 느낌 나네요. 느낌 나시나요? 네네. 네 유리톡톡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이 컬러라고 바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꾸깃꾸깃. 금색 음. 이렇게 네 가지 사용해서 아트 할 거예요. 투코탄 팁에다가요. 아까 저희 그젤 클리너 이용해가지고 그 아트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동일하게 젤 클리너 이용해서 살짝 컬러 풀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위에 톡톡 올려줄 거거든요. 음.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젤 클리너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 씁니다. 네, 이 제품 씁니다. 네, 스프레이처럼 되어 있어가지고요. 쓰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가지고 계신 어떤 젤 클리너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붓에 충분히 클리너 묻혀주신 다음에요. 네. 어... 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방법은 다 다른데 연한 컬러를 올리고 진한 컬러를 올려서 마블 경계를 풀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진한 컬러를 먼저 좀 쓰는 편이에요. 진한 컬러를? 네. 그게 좀 실수를 한다던가 경계가 좀 졌을 때좀 만회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웃음> 자 충분히 젤 클리너 풀어준 컬러를 대각선 사이드 그분에 톡톡톡톡 올려주시면 돼요 티베는 아이보리 컬러 투콧 하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럽 화이트 컬러로 투콧 했어요. 네, 시럽 컬러고? 네. 컬러감 있는 제품보다는 시럽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하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붓을 다시 한번 젤 클리너에 씻어주신 다음에요. 반 정도 티슈에 덜어내신 다음 경계 부분 살짝만 풀어줄게요. 얼룩이 진다거나 생각보다 마블이 잘안 됐다. 그래도 개의치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젤 클리너를 안 묻히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컬러는 시럽 컬러이기 때문에요. 시럽 컬러 그대로 브러시에 묻히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그 매니큐어 뚜껑에 달린 팁 있죠.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위에 경계 부분 살짝 겹치도록 위에 올려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젤 클리너를 묻힌 브러쉬로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마블을 할때 일반 컬러를 풀어서 쓰는 거랑 시럽을 경계로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를 좀 선호하거든요. 음. 그러면 되게 좀 네네. 경계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 같아서 아. 네, 요렇게. 너무 정확하게 풀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한번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한다면 큐어 한번 들어갈게요 네. TV를 틀어서 연기를 보고 있다고 하시네요. 어, 어떡해. 어... 꼭 아트 따라해 주세요. 제가 단청되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정성이라면 경품에 당첨이 네, 되어야 합니다. 당이 돼야죠.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음, 저도 열심히 할. <웃음> 그 자기 반성. 네. <웃음>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젤 클리너 묻힌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제가 더 풀지는 않았어요. 네. 컬러를 경계 부분에 한번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고요. 시럽 컬러 묻히신 다음에 다시 한번 경계 풀어주세요. 네. 이때는 위에까지 바르는 것보다 저는 지금 투콧한 진한 네이비 있죠? 그 경계 부분만 올려줄 거예요. 아,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어 감사합니다. 그말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웃음> 너무 진하게 올라왔다. 네. 싶으시면 그때 젤 클리너를 묻힌 브러쉬로 살짝 톡톡 끝으로 사용해서 두드려서 펴주시면 돼요. 네. 인스타에 또 질문이 올라오는데 네. 저 푸른 컬러는 어떤 컬러인가요? 시럽 젤인가요? 라고 보시네요아 푸른 컬러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이비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반디 제품이고요. 얘는 띠한 제품은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블루블랙이네요. 네. 아주 미세하게 펄이 들어가 있는 딥한 다크 그레이인데 농도는 좀 묽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파란색 썼던 제품은 아 이게 조금 구형이라서 신형으로는 미스블람썸 제품이고요 피지 7번이라고 되어있어요 7번. 네, 미스블람썸 같은 경우에 시럽 컬러가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파란색 지금 제가 쓴 제품은 정말 타의 추정을 불어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오죠 너무 예뻐요. 맞아요.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김경아 원장님께서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블루 계열을 조금 다양하게 만드셔가지고 저는 미스 블러썸의 블루 계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정말요? <웃음> 통했네요. <웃음> 자, 이렇게 큐어한 상태에서요. 네. 자 미스 블러썸의 볼륨제 이용해서 얇게 한번 도포할 거예요. 왜냐면 사탕가루가 올라갈 거니까요. 네. 저도 미스 블라썸 주문해야 돼요. 볼륨젤. 지금, 저는 한 번에 살때막 다섯 통씩 이렇게 사서 쟁여놓거든요. 아, 벌써 다 쓰신 거예요? 네. 언제 시키셨죠? 저 한. 다섯 통에? 한. 정말 지금처럼 바쁜 시즌에는 2주에 한 통씩 쓰는 것 같아요. 헐. 그 정도인가요? 저는 유난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음, 활용도 좋고 네. 예쁘기도 하좀더 대용량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자, 제가 미스 블라썸 얇게 볼륨제 도포했고요. 대강 발라도 레벨링이 됩니다. 사탕가루 이용해서 올려줄 건데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하얀 부분 있죠? 네네. 이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느낌으로 아 올려주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머리 조금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아우, 제가 머리가 너무 커요. 아, 아닙니다. 저희 엄마가 그랬죠. 머리 크기로만 보면 은 너는 서울대를 갔었을 것이다. <웃음> 절대 웃은 게 아닙니다, 저는. 웃었잖아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아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웃음이 새어나오는 아트예요. 그렇습니다스타에서 <웃음> 네, 네, 뭐라고요? 볼륨젤? 클리어가 아니라고요? 네. 어... 슈퍼 볼륨젤이라고 해서 굉장히 띡한 타입의 클리어 네. 타입의 젤이거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자개라던가 이런 입자감이 있는 글리터라던가 그리고 파츠 고정하실 때 네.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되고요. 그... 네, 요즘에 이제 위에 투명하게 올려서 그런 아쿠아볼 같은 레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볼륨 줄때 쓰셔도 굉장히 좋아요. 아 굉장히 띡한데도 불구하고 레벨링이 잘 돼서 다루시기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파란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탕가루가 네. 이렇게 입자가 있는 글리터임에도 불구하고 얇기는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위에 한번더 올려주시면 파란 느낌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돼요. 네, 얘네들을 너무 두껍게 하면 사이드까지도 너무 빵빵해지기 때문에 저는 가운데만 이렇게 조금 더 네. 도톰하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젤 번호 부탁드려요. 젤.. 제품번호도 알고 싶어요. 아, 제품번호요? 제가 사용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블루 시럽 컬러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미스 블러썸의 PG7번이라고 네, 네 블루 계열의 시럽 컬러입니다. PG7번입니다. 네. 리뉴얼돼서 바뀐 거 아니겠죠? 아, 아닐까요? 네, <웃음> 혹시 리뉴얼돼서 바뀌었으면 조금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심석기 사람이거든요. 네? <웃음> 그래서 항상 뭐가 느려요. 느리고 막막 막 옛날 거막 왜냐면 제가 이거 살때 엄청 좀 사서 쟁여놨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빨리 빨리 써야 아. 돼요 네 재료 역시만들럽게 많아가지고요 뭘 하나 사면 대여섯 개씩 삽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아뭐 직원분들이랑 같이 쓰시나봐요 저는 혼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다 계속 쓰는 제품 같은 경우는 욕심이 나니까 단종되면 안 되고 품절되면 아,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쟁여놓게 되지 않나요? 어,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관심사가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한정판 식으로 나오면은 아, 그쵸. 그렇죠. 너무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진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샀는데 네. 나중에 풀리더라고요. 아. 아 한정판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아. 나중에 정 정식으로 아, 이럴 수가. <웃음> 여러분도 잘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저 꾸기꾸기 올려 줄 거예요. 네. 근데 클리어젤 안 바르고 올릴 거거든요. 왜냐면 앞서서 했던 아트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 했던 젤이 롱마이프 타입이었기 때문에 미용화젤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꾸기꾸기 얘네들이 붙지를 않았는데 지금 발랐던 오버레이 했던 그 볼륨젤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고 미용화 젤이 남아서 끈적거리는 상태이거든요. 그럼 미용화 젤을 이용해서 꾸깃꾸깃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야 나는 뭐 클리어젤 올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얇게 도포하신 후에 올리셔도 무방해요. 네 알겠습니다 꾸깃꾸깃이 미용화 젤에도 붙을 만큼 굉장히 얇다라는 증거죠. 아까도 얘기하다가 날려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웃음> 그랬는데, 코숨 쳐가지고 코바람으로더 날려먹었어요. <웃음> 지금 옆에 잘 있습니다. 모아놨어요. 뭐 모아놨어요. 살짝 날라간 것 같은데 네, 제가 다 주워가려고요. <웃음> 아, 이거는 제가 쟁여놓지 못했거든요. 네. <웃음> 이렇게 해서 미경화 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손으로 꼭꼭 한번 눌러줘요. 이렇게 네. 사이드에 붙어도 전혀 개의치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그 사탕가루를 하늘색 계열로 썼잖아요. 네. 화이트 시럽 바탕을 썼는데도 사탕가루 하늘색이고 한 두어 번 정도 살짝 중간을 올렸더니 파란색이 더 도드라져서 보여요. 아, 그러네요. 네, 나중에 아트하고 나서 굉장히 시원해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키어 들어갈게요. 네. 유튜브에서 사라색 네일은 쉬워보여서 따라해보고 따라 싶어지네요. <웃음> 정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시원할 때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어 초보 선생님들이나 네. 아트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아, 그런 분들도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트를 위주로 제가 좀 고민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으면 모든 선생님들 정말 잘 하실 수 있어요 <웃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아, 여기 참, 카메라 살짝 붙여서 유리스톤이 너무 이쁘네요 그쵸? 네. 아, 유리스톤에 지금 시선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아트라고 <웃음> 있거든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저 클리어젤 묽은 타입이고요. 캐러크 클리어젤을 조금 덜어서 둘 거예요. 얘는 왜 덜어서 둘거냐면요그 지금 시술한 이 파란색 부분 있죠. 디파블루 부분. 네네. 요 부분에 유리톡톡이랑 오로라 공주 살짝 미싱한 컬러로 감질맛나게 아 조미료처럼 이용해서 톡톡 얹어줄 거예요. 네. 기대가. 살짝 짚고 저는 이두 가지 이용해서 풀꽃으로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유리 스톤 올리는 걸로 마무리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믹싱을 해주시면 농도는 너무 되직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올렸을 때 글리터보다 젤감이 조금 느껴지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되직하게 할 경우에 바를, 바르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오버레이를 한 다음에 셀링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고스러움을 저는 싫기 때문에 묽게 네. <웃음> 한 다음에 경계 부분 살짝 톡톡톡톡 얇게 펴서 올려주세요 네. 지금 벌써 따라오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와. 유튜브에 하나빈 님이 생방 보면서 입는 걸로 비슷하기라고따라오고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오. 싶어요. 정말 저 이런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 선생님들 아트 보면 우와, 우와 하면서 막 펼쳐하고 메모까지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웃음> 그래놓고 정정정. 네. 근데 오늘은 진짜 따라하게 하셔서 그 인스타에 꼭 올려주시면 너무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이벤트가 있죠. 그쵸. 네, 그... 따라잡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공지해 주시는 태그에 따라서 게시물 피드 올려주시면 네 추첨 통해서 포치세의 핫한 신상이 팡 방터지니까. 네.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끝나기 네. 전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에서 질문 하나 더 올라오는데 네.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뷰젤 네. 빌더 이름 좀 알려주시라고 세 가지 빌더젤이요아 그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자개나 그리고 사탕가루나 네. 이런 좀 질감 있는 제품들 고정할 때는 미스 블라썸의 볼륨젤 볼륨.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평상시 오버레이 하거나 너무 길지 않아서 또 연장하거나 그럴 때는 저 캐드워크 클리어 됐습니다. 네. 히팅감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음. 농도는 좀 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캅쳐도 가능해서 저는 굉장히 두루도잘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파츠 고정하고 파츠를 감싸는 용도로 쓰거나 할때 미용화가 안 남는 논마이프 타입의 크레이스타 통젤입니다 미용화가 남지 않아요. 맞습니다. 파츠 아트 할때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이렇게 오로라 공주와 톡톡까지 한 번에 지금 시술이 들어갔고요. 이 상태에서 얇게 오버레이 한번 들어갈게요. 네. 사탕가루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가볍게 샌딩 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두께도 너무 두꺼워지지 않고요. 표면도 고르게 돼서 그 아트 했을 때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그거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너무 두껍게 하지 않으셔도 네. 될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포치 유리스톤 자랑하기 <웃음>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더의 보고 는것요 특히 이제 여름이니까 쨍쨍하잖아요 여름에 많이 사용할 제품들만 제가 골라서 가지고 와 봤어요 제가 제품 재료 욕심이 많아서 사재기 한다고 랬잖아요 이번에 제가 좀 사재기 했던 아이템들이 요 유리스톤이었어요 유리스톤 같은 경우는 진짜 금방 나가기 때문에 보이는 즉시 저는 제가 사재해서저 때문에 못 샀다라는 소문도 있던데요 아, 아.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선생님 찾아보면 되겠, 되겠네요 안 가르쳐 줄 거지? 네. <웃음> <웃음> 가볍게 샌딩 처리 한 다음에 위에 이제 대리석 들어갈 거예요. 대리석 하시는 방법 워낙 많기 때문에 평소에 선호하시는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요. 네.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쓰는 방식으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라이너 젤 이용해서 대리석 할 거고요. 그라시아에서 나온 리얼 라인 젤입니다. 이 젤이 약간 포스터 물감 같은 제형이에요. 네,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어, 되게 스무스하게 발리기 때문에 가는 선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어, 얘의 장점이 클리너에 너무 부드럽게 잘 풀려요 아 진짜 물감, 포스터 물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품 개발팀에서 포스터 물감을 생각하고 하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젤 클리너를 묻힌 브러쉬를 이용해서 풀어줄게요. 이 풀리시는 거 보이시나요? 되게 네. 크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컬러 들어간 반대 대각선 방향으로 네. 대리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아. 보이세요? 정말 뭐붙터치 들어가는 거 없고요. 그냥 툭툭툭이에요. 툭툭툭. 이 상태에서 컬러를 좀 닦아내신 다음에 남아있는 잔여 클리너로 경계 부분 펴줄게요. 왜냐하면 너무 두껍게 들어가면 예쁘게 깔은 컬러들이랑 뭐 톡톡이라던가 오로라 공주 또 저희 사탕가루 이런 게 너무 가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경계가 풀립니다. 키라키라님께서 우리 이번에 안 뺏기자며 미리 샀었죠. 아 그렇죠. 미리 사야죠.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한 여름? 여름 기간 동안은 좀 걱정 없이 시술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아 좋네요. 네. 근데 이거 보고 전 몰랐는데 저희 회원분들도 이거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거 솔직히 얼굴도 안나오고 목소리밖에 네. 안나오고 그래서 볼거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도막 네. 찾아들 보세요 아. 그래서 요거 보고 쌤나 그거 했던 것좀 해줘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 계셔가지고 아. 아. 그리고 저희 지금 잠깐 중간에 말씀드린 인스타가 1시간이 다 돼서 아. 꺼지거든요 네. 지금 10초 남았는데 어디 가시지 마시고 바로 방송 킬테니까 와서 맞아야 돼. 나머지 아트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뒤에 봬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굉장히 차분해진 목소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포치 사장님이 소매가 예쁘다 그래가지고 잠깐 막간 소매 자랑. 응. <웃음>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대리석 들어갈 건데 제가 쓰는 대리석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어휘력이 딸려가지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큐어한 상태에서요. 저희가 베이스로 발랐던 화이트 시럽 컬러 있죠? 걔를 한번 경계에 그냥 발라줘요. 이렇게. 어, 어떤, 어떤 거예요? 어, 베이스로 발랐던 시럽 화이트 컬러. 아, 시럽 얘를 컬러를. 저희 대리석 푼다고 위에 올렸던 부분 있죠? 이 네. 부분에 그냥 풀어줘요 그냥. 그러면 컬러감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라이너 이용해서 바로 대리석 그 포인트 들어갈 건데요. 컬러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퍼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라이너에 화이트 묻혀서 지금 화이트 시럽 컬러 젤이 얇게 지금 도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네. 이 부분을 끌어줍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약간 그, 아타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약간, 어, 물에 약간 이렇게 쭉 늘어난다라는 기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려진다라는 것보다는 위에 얹어지면서 좀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휘력이 너무 떨리네요. 아, 네,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하시는 분들. 응.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쭉쭉 늘어져요. 정말 붓할 때는 손에 힘을 빼시고 그냥, 아, 긋는다. 네. 지금 이 시럽젤, 도포된 시럽젤에 나의 손을 맡긴다. 아, 느낌적으로 이렇게. 간다. 느낌적으로 간다. 선은 좀 최대한 얇게 힘을 빼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색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을 라이너 붓이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여기에 그으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나듯이 아... 아. 이렇게 저는 이런 오케이, 느낌을 뭐. 좀 선호해요 이렇게 아끼듯이 이런 느낌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 전문 용어 아시는 선생님 계시나요? 아시나요? 오히려 <웃음> 여기 어, 너무 딸려 이렇게 그러면 그... 약간 실핏줄 같이 약간 약간 가늘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큐어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큐어한 상태에서 이제 선을 한번더 그어주면 아주 미묘하지만 두 가지 느낌의 그 대리석 선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선호합니다. 네. 진짜 유리톡톡이랑 오로라 공주는 진짜 없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아 좋은 예쁜 제품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좀 입이 아깝고 그냥 기본이에요. 샵에 블랙이랑 화이트는 있는, 있잖아요. 다들 아 그렇죠. 그런 그 존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좀 아 설명 잘한 듯. <웃음> 자 이렇게 큐어한 상태에서 어, 좀 모자라다고 생각되시는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이거 포인트는 좀 얇은 선들을 좀 여러 개 쳐서 어 선이 좀 약간 많구나 많구나, <웃음> 많구나. 많구나.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어 조금 나는 좀 깊이 있는 느낌 내고 싶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지금 금방 라이너로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 부분 젤 클리너 묻힌 브러쉬로 살짝 톡톡 두드려서 한번더 깊이 있게 퍼트려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큐어하고 오버레이 하면 끝이 납니다. 네. 제가 설명을 좀 못해서 길게 하느라고 아트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되게 이것도 빨리 끝나는 네, 그렇죠. 아트거든요. 조금만 이제 하다보면. 선생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한 5분이면 5분이면 끝나요. 따라잡기 정말 금방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금방 따라잡으시고 예쁜 코치 신상 개타세요. 맞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표면이 좀 울퉁불퉁한 게 있으시다면 얇게 오버레이 하시고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네. 저는 미경화 남는 안 남는 로마이프 탑젤로 오버레이 겸탑 마무리를 바로 할 거예요. 네. 오버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깊이감 있는 아트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오버레이 과정을 얇게 여러 번 하신다면 그 여러 번이라고 해서 막세 번, 네 번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한두번 정도 그렇게만 더 신경 써주신다면 진짜 깊이 있는 아트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에 잘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수신 1 0 0터야 <웃음> 자 그러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패디에 하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큐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시간이 왔어요. 제가 이번 박람회 가서 저의 멘토 멘토죠. 하지만 그 멘토분은 허락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멘토 누구냐면요 희연 쌤이거든요. 네. 네. 네. <웃음> 저희 부지 탑 에듀케이터이신 정희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간단하게 끝내는 메탈 투톤 그라데이션. 자,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희연쌤이 제 손을 좀 살려주셨어요. 제 손이 엄청 좀 네일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조하고 바디가 좀 짧은 편인데요. 투톤 그라데이션하고 물방울 스톤인데 좀 길어요, 저희 포치스톤이. 네, 네. 이렇게 긴 물방울 타입으로 붙이니까 바디도 좀 길어보이고 커버가 되고 너무 예쁩니다. 저 이거 칭찬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지금 시술 이거 엄청 하고 있습니다. 와. 집에 가면 코랑 볼따구에 반짝이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아트는 완성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어떤 걸 보여드릴까 하다가 지금 따라잡기 이벤트에 진니블루 3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진니블루 이용해서 투톤, 그라데이션 후딱 보여드릴게요 네 자. 사용하시는 컬러 중에 최대한 비슷한 컬러를 발라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파란 계열 파란 계열 네. 그리고 투톤이기 때문에 밑에 실버가 들어갑니다 울트라맨 실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는 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을 바르는 이유는 어, 그라데이션을 얇게 한 다음에 저희 포지 파우더가 올라갈 거거든요 어? 나는 그라데이션은 귀찮은데? 싫은데? 라고 하시면 미경 안남 제일 바르시고 파우더 처리 들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네. 발색 부분에서 조금 아쉽기 때문에 투코 이상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우더를 두번 이상 바르게 되면 어, 유지력이라던가 그런 거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요 번거롭잖아요 아 그렇죠 <웃음> 수고스러움을 최대한 덜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 투톤 네. 그라데이션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말 얘네들이 어차피 파우더로 가려질 거기 때문에 경계 부분 그렇게 신경 써서 안 해주셔도 돼요. 브러쉬로 사용해서 투톤 그라데이션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스펀지로 툭툭툭해서 경계만 풀어주시면 돼요. 네. 네. 발라주신 다음에 네. 저는 일반 그라데이션 스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조금 더 촘촘하게 하실 거면 왜그매직블럭이라고 스펀지 있거든요 더 네. 입자가 촘촘한 게 있어요 네. 그거 사용해서 두드려주셔도 굉장히 좀 밀도감 있게, 밀도감 네. 있게. 그렇게 그라데이션 연출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 사용해서 그냥 톡톡톡톡 두드려줄게요 정말 경계 부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그 스펀지를 챙겨놨는데 깜빡했어요. 아침부터 제일 건방증이. <웃음> 아, 너무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지금. 경계 부분 너무 신경 써서 풀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대강만 풀어주셔도 돼요. 와. 너무 대강하는 거 아니냐, 대강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두통 네, 어, 그라데이션이 메인이 아니라 아니, 그라데이션이 메인이 아니라 그 파우더가 메인이기 때문에 어, 경계 부분은 이 파우더가 다 가려줄 거예요. 네. 조금 더 선명한 발색 원하시면 한번더 하셔도 되고요. 어, 요즘에 발색이 워낙 진한 컬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 사용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원콧으로 하신 다음에 바로 미경화 안 남는 탑질을 사용해서 파우더 아트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선명한 발색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투콧할게요. 네. 정말 대강 바르지 않나요? 정말 대충 하셔도 돼요. 아. 얘네들이 주가 아니니까요. 그쵸? 그쵸 이렇게 해서 그 파우더 네일 하실 때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 파우더가 잘 밀착이 안돼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용하시는 미경 안남는 넌와이프 탑젤과 사용하시는 램프의 큐어 타임이 좀 중요해요 저는 그라시아의 크레지 탑젤을 쓰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나와있는 고출력 사양의 뭐 와트 램프를 기준했을 때 30초 정도면 충분히 밀착이 잘 되는데 네. 사용하시는 브랜드에 따라서 음, 15초 또는 45초 정도 큐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사용해 보신 다음에 맞춰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기본은 30초라는 거. 그래서 먼저 30초 큐어해서 파우더와 한번 밀착해 보시고요. 밀착이 조금 너무 밀린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큐어 타임을 조금 짧게 하시고 네. 너무 끈적거리면서 붓는다, 광택 없이 붓는다 라고 하시면 큐어 타임을 조금 늘리시는 걸로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0초 큐어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여드릴 파우더 지니블루 3번이랑요 울트라맨 사용해서 투톤 그라데이션 할 건데 울트라맨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트 있죠 네이 아트 이하트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게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미러 파우더 투톤 하실 때 은색을 깔아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자, 30초 큐어 했고요. 여기에서 알려주셨던 소중한 꿀팁이 방출이 됩니다. 이런 스펀지 있죠? 오. 그라데이션 스펀지. 오. 이거 다이소 가면 살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인터인가요 네, 논탑 발랐습니다. 논탑 30초 큐어했어요. 끝에 파우더를 묻혀주신 다음에 톡톡톡톡 발라주세요. 이때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톡톡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돼요 마치 그라데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른 면을 이용해서 실루를 붙이시고 톡톡톡톡 톡톡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파도를좀 많이 바르긴 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실리콘 툴 있죠? 실리콘 툴을 이용해서 비벼주세요. 이 파우더 같은 경우는 밀착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만 하시고 그냥 이렇게 문지르는 마찰력 과정을 꼼꼼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유지력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우더 같은 경우는 컬러가 아니라 입자가 있는 파우더잖아요 네. 그러면 컬러와 컬러 사이에 어, 얇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젤과 밀착이 잘 되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얘네들이 붙어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세게 문질러 주시는 게 어휴, 네. 중요합니다. 클립에 묻었나 봐요. 아, 저 너무 예쁘네요. 어떡해요? 어떡하긴요. 제가 해드릴까요? 네. <웃음> 여러분들 다들 아따 이벤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어 이렇게 문질러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많이 문질러요. 아, 아 지금 아까 브러시 닦다가 제가 클리어를 묻혀버렸나 봐요. 여기 흔적이 남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유튜브에서 서소연님께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어, 어, 이거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 메탈 파우더 시술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어,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리프팅 빨리 돼서 오고 그래서 샷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격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요. <웃음> 참 어렵네요. 어떤 곳은 뭐 2, 3만 원 추가하는 데도 있고 네. 어떤 곳은 더 많이 추가하는 데도 있고 아마 선생님들 생각에 따라서 추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는 책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만큼 내가 수고스럽게 해서 정성있게 시술을 하는건데 이거를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측정을 해버린다면 그쵸? 그쵸, 그렇죠.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마구마구 문질러주세요 아까 제가 노마이프 탑재를 바르면서 퓨어 타임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웃음> 죄송해요 다시 한번더 할게요 아, 너무 얘기 아니라고 퓨어 타임을 좀 너무 짧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쓰시는 램프와 탑재 타임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건 시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위에 그냥 바로 탑재를 바를게요 네. 잘 됐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웃음> <웃음> 이번에는 30초 정확하게 퀴할게요 네. 지금 네. 그러면 따라하기 이벤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아따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지금, 화, 지금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아트 따라해서 캡처해서 인스타에 필수 해시태그로 샵 #사라세, 사라센, 샵사라센 t v 샵 호치 G S M 샵 호치 네일 샵 호치 파우더 샵 호치 글리터 샵 호치 스톤과 함께 이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세 분께 랜덤으로 사탕가루 세 개, 지니 블루 3 번, 호치 스톤 세 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 희영 원장님이 그 매니큐어. 제 컬러 뚜껑 깨끗이 닦아주셨었거든요, 저한테. 아, 네. 근데 제가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아 진짜요? 지금 지또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웃음> 캡 이스타에서 캡처도 해야 하나요?라고 여쭤보시는데 저희 캡처 안 해주셔도 되고요,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캡처해서 만약에 내가 한 아트를 올려주면 좀 경춘대로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네네네. 이제 이건 능력껏 하는 거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네요 저보다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더 예쁜 아트 올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주변 정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젤 입구만 되게 지저분하게 쓰거든요 다른 원장님이 들면 정말 싫어하실 건데 그래서 희영 원장님께서 제일 제가 쓰는 거막 닦아주시고 막 정리해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희영 원장님은 제일 입구만 깨끗하게 쓰신대요 아. 주변 정리가 좀안 되신대요 아. <웃음> 그래서 네. 저희 둘이 합치면 굉장한 콤비가 탄생할것 같다면서 <웃음> 좋은 쪽으로요? <웃음> 아 좋은 쪽으로요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길 둘다안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병제를입고안 닦고 음. 희영 원장님은 주변 정리 안 하고 아 그러면 완전 최악의 콤비가 탄생하는, <웃음> 환장의 콤비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면서 막 <웃음> 그런 습니다포지 그 사장님께서 네. 팁 한번 알려주셨는데 파우더 문지문질할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문질러 주시면 네. 좋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밑에 바은 울트라맨 같은 경우는요. 네. 어, 실버 색깔의 그 파우더인데 발색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미친듯이 좋아요. 아. 그래서 다른 메탈 파우더의 색깔을 조금 연하게 할때 네. 비율을 뭐 1대1로 맞춰서 쓰기도 할 정도로 네. 되게 발색이 좋은 실버 파우더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문지를 경우에 위에 있는 파란색이 덮힐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꼭 위에서 아래로 문질문질 해주시면 더 선명한 진이블로 발색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어, 큐어 타임 맞추니까 나오네요, 발색이. 네. 인스타에 질문 올라왔는데, 네. 네, 파우더 발색이 나쁘면 논탑 다시 한번 바르고 문지르면 되는 건가요? 파우더 발색이 나쁘다는 게잘 밀착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논탑 큐어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 30초 큐어했는데 그렇게 됐다 라고 하시면 한 15초 정도만 큐어를 하신 다음에 한번 문질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좀잘 붙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한번 해보시고 네. 해볼게요. 이게 브랜드마다 논납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모든 브랜드에 논납젤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 브랜드는 몇초 큐어하면 되고요. 저 브랜드는 몇초 큐어하면 딱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라시아 제펜의 크레이지 탑 같은 경우는 30초 큐어하면 정확하게 딱 맞게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어, 오버레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좀 스크립 탑을 알려드리자면 그 산성기가 없는 베이스를 한번 얇게 도포하시고 그리고 위에 오버레이를 해주시면은 위에 오버레이 되어 있는 게좀더 오랫동안 네. 분리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아 그쵸.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산 중성 베이스 시연한 게 하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일단 보여드리는 거라서 오버레이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그 메탈 파우더 제품 수술하시고 유지력 올리는 거팁 중에 하나예요. 물론 샌딩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산성 제품이 산성 분이 없는 베이스를 한번 도포하시고 오버레이를 함으로써. 오버레이 하는 클리어 젤의 밀착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유지력이 올라간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버레이 해서 큐어 하시고요. 이제 유리스톤 올릴 거예요. 유리스톤 뭐 올릴까요, 빅님? 급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웃음> 네. 아, 지금 고를 수가 없어가지고. 따란, 따란. 선생님이 손에, 손에 올리신 거. 어, 손에 올린 거 올려볼까요? 네. 손에 올린 거. 제가 이게 지니 블루 1번이에요. 약간 민트 색깔이라서 저는 요세 번째 있는 컬러. 네네. 페리토트 쉬머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올린 지니 파우더 3번은 블루, 그렇죠. 진한 블루 계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블루 계열 한번 올려볼까요? 어, 좋습니다. 요 이름이 사파이어 쉬머예요얘 올릴 수도 되게 예쁘고요 여기는 이제 쿠션 컷 10, 쿠션 컷 8mm 짜리거든요. 8mm 맞나요? 6mm 짜린가?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버뮤다 블루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블랙 다이아 쉬먼인데 제가 얘네 둘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와. 버뮤다 블루는 정말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번에 광주 박람회 때 거의 쓸어왔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럼 뭐 그걸로 할까요? 그걸로 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평 스톤 말고 이렇게 브이컵 붙이실 때좀어려움 토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손에 뭐 머리카락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올리는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머리카락이 걸리거나 크게 불편해서 클레임이 걸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볍게 스톤 올리실 부분 글루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볍게 샌딩 했어요. 가볍게 샌딩 하신 다음에 글루 사용할 건데요. 저는 루카노스에서 나온 푸딩글루를 사용합니다. 네, 네 저희 포칫에서도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제형이 굉장히 알맞게 되어 있어서 스톤 흐르지 않고 고정시켜 줄수 있는 그런 글루라서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처음에 썼을 때는 물처럼 찍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초반에는 짜서 그렇게 좀물 부분을 좀 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한 반나절 정도 열어놔서 좀 꾸덕꾸덕하게 반 건조, 그게 그러니까 경화한 상태에서 경화라고 해야 되나? 네. 굳은 상태에서 쓰셔도 되고요. 뭐 취향껏 하시면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전에 박스 테이프로 스카치 테이프로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감아서 사용해요. 이렇게 사용하면 여기 알미늄 재질 같은 경우는 짜 쓰면서 여기 중간에 터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없이 정말 치약처럼 이렇게 둘둘주 말아서 끝까지 쓰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붙이실 부분에 이야 이거 좀양 많은데라고 생각될 정도로 조금 도톰하게 발라주실 거예요. 네. 지금 질문이 여기까지 네. 올라왔는데 스와랑 다른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네요 어... 얘는 스와 제품은 아니고요 유리로 만들어진 유리스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리스톤에서만 느끼실 수 있는 투명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스와보다는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느끼실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요 스와랑 네. 많은 차이는 없다고 라 저는 느껴요 네, 커팅이라던가 이런 건 거의 흡사하고 컬러도 굉장히 많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트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쵸. 네, 여기 있는 거 쓸까요? 제가 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푸딩글루?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 아, 네. 잘보입니다좀더잘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큰거 붙여볼까 봐요 아니다 막결정장보 <웃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글루를 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좀 제가 큰 파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깨지기 쉽나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어 아니요. 깨지지 않아요. 제가 손을 되게 험하게 쓰는 편인데요. 지금 붙여들이 요, 요 사이즈의 쿠션 컵 붙이고 그것도 오른손에 붙였어요.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네. 오른손에 붙이고 한 3주 반 정도 네, 네. 생활했는데 기스라던가 깨짐 거의 없었습니다. 네안 그래도 지금 댓글로 다른 시청자분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깨지는 건 망치로 때리지 않는 이상 깨진다고. 어 그렇죠. 그렇게 깨지면 손내 손도 깨지죠. 네 그렇죠. 네. <웃음> 자 말씀 안들렸는데 보이세요? 바로 고정되어 있는 거. 우와 그래요. 요 핀셋 사용해서 집어주세요. 쿠션 네. 컷 같은 경우는 일반 핀셋으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 야, 막, 막, 잘안 잡히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원하는 방향대로 안 잡히고. 아, 그러네요. 네, 그냥 약간, 개구리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핀셋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가지고, 아 위에 톡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글루가 막 묻어서, 끈적끈적하게 스톤에도 묻는다던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네. 요렇게 올리셔서, 각도를 맞춰볼게요. 수평이 맞는지. 여기에서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물타입으로 된 글루보다는 푸딩타입의 글루를 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타입을 쓰게 된다면 이미 벌써 절이 흐르고 일이 흐르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 다음에 글루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15cm 정도 떨어뜨려서 뿌려주셔야 백파 형상이 없어요. 네. 제가 쓰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뷰러 앱의 글루 드라이어 인데요. 글루 드라이어 겠다 요거 제품이거든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글루 드라이어 특유의 약간 화학적인 역한 냄새가 좀 적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냄새에 예민해가지고 글루 드라이어 쓰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파츠를 잘안 붙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역한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적기 때문에 네. 사용하시기에 좀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가스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를 통해서 많이 흡입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좀 역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제 클리너 사용해서 분무를 해 주시면은 공중에 퍼지는 가스들을 빨리 다운 시켜 줘서 코에 들어가는 흡입되는 게 많이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글루 드라이어로 고정을 했습니다. 네. 고정을 해서 살짝 한 5초 정도 5에서 10초 정도 얘가 마를 수 있게끔 주, 주, 시간을 주셔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할 작업 때문인데요 젤 클리너를 묻힌 수압에다가 충분히 적셔주신 다음에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글루 드라이어를 뿌렸기 때문에 여기 네. 잔여 글루 드라이어들이 묻어있거든요 얘네들을 닦지 않고 어, 스톤 오버레이를 하시게 되면은 100% 리프팅의 원인이 됩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스톤은 잘 붙어있는데 클리어가 떨어져서 보수를 요청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죠. 깨끗이 닦아주신 다음에 제가 쓰는 또 크레이지 탑젤 띠칸을 사용해가지고 오버레이를 해줄 거예요. 얘는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오버레이 하시고 따로 탑젤을 바르는 처리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틈새 부분 메워서 한바퀴 둘러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1차적으로 매워만 주셔도 네. 일단 이렇게 크게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불편함은 크게 느끼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네네. 일상생활 하시는데 불편함이 더 없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스톤 주위를 둘러주시는 오버레이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버레이를 해주신다면 스톤이 떨어져서 오시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 스톤이 떨어지면 우리 회원님 손톱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웃음> 아, 그 정도로. 네. 네. 물론 막 억지로 떼려고 아까 말씀했지만처럼 막이 스톤이 정말 깨지나 안 깨지나를 보기 위해서 막 망치로 후드로 편다던가 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진짜 그만큼 어, 튼튼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리어젤을 떠서 이제는. 주변도 오버레이 해주세요 네. 저는 오버레이 할때 양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좀 도톰하게 올리고 양이 좀 넘친다 싶으면 덜어내면 되기 때문에 아. 다음에 손님 손에 시술 들어갈 때는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어디갔지? 어,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그 경화되지 않은 그 탑젤들이 중간으로 모이게 되면서 스톤 사이사이에 젤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 그리고 이제 하이 포인트 같은 부분도 조금 잡아주기 때문에 프리엣지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두꺼워진다던가 그런 거 위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큐어해 주시면 스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브이컵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혹시 저만 그런가요? <웃음> 어, 생각보다 고퀄리티라서. 아 감사합니다. 그 질문 들어왔는데 엄지 글리터는 뭐냐고 여쭤 보셔 가지고요. 저 이거 네. 오로라 공주예요. 아,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네. 오로라 공주의 저 물방울 스톤 그버미다 블루 사용해서 아, 올렸습니다. 네. 네. 또 인스타 질문 올라왔는데 V 컷도 그리셋으로 가능한가요? V 컷도? 네. 그 핀셋으로. 아 V 컷이요? 네. 네네. 어떤 핀셋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 그 개구리고요. <웃음> 요 핀셋이요. 네.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브이스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핀셋으로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위에 이렇게 올려만 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납작한 평스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스톤 같은 경우도 각도를 눕혀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안정감 있게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저는 스톰 위에 올린 다음에 일반 핀셋으로 약간 수평 맞추듯이 끝에 콕콕 찔러서 이렇게 수평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이템인 것 같아요. 아. 저 이걸로는 못해요. 왜 젓가락으로 콩 집는 것처럼.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웃음> 막 이렇게 성격을 버리게 됩니다. 자, 큐어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어, 샵에 매출 증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스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비싼데 유리 스톤은 스와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해요. 한2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어, 손님한테 권하기도 쉽고 그리고 손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연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좀 걱정이 아, 되네요. 빨리 그렇... 끊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선생님 오늘 좋은 아트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잘 지켜서 이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한달 뒤에 봬요. 네 다음 화도 또 기대할게요. 네 많이 따라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길었죠 죄송해요. <웃음>